In, welcome to show, 너무 반가워. 팀 미프를 걸의사서 너한테 이거 유에 팔게내게 모든 걸 보여줘, 내가 전부 섞여 그럼 다끝나는거야 대학교 경력 끝내줄 있어. 잠깐 어딜 가는거야 그러지 말아 줬음에 그거 다 나한테 팔아줘, 그럼 이 완전 멋진. 텐메가빠일볼수 있어 아주 강력한 거야 텐이트로 끝내는 거야 넌 여길 떠나겠지 호이.